안녕하세요 sbs 드라마 왜 오수재인가 에서 한동호 역할을 맡게 된 박신우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한동호라는 역할은 겉으로는 효자 소리를 듣지만 이제 본성을 억누르면서 사랑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어, 이런 캐릭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중적인 모습 어, 좀 색다른 모습을 이번에 새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봐주시고 저 한동우 역할이 비록 악역일지라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에우스 인가 화이팅!